예,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오늘은 그 어, 판짝이 조직에 대한 추가 제재 조, 어, 조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로 분리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제목 5번 해가지고 나온 거 있죠? 그러니까 판짝이 조직에 대한 어, 추가적인 제재 조치. 지금 어디나 지금 다 그, 그거는 그 이미 3개월 전서부터 센터장회에서 다 이미 거론이 됐고 문서화 돼서 이미 다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태껏 한 20여 군데 센터를 갔다가 거기에 이제 저하고 관계되신 분들이 있어서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일일이 다 물어봤습니다 근데 센터장 중에 20군데 정도를 갔다가 제가 연락을 했는데 어느 제가 예상했던 대로 어느 누구도 어느 센터든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법 공지를 안 한다 이겁니다 그,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 그 어느 센터도 그, 에, 그룹별 N가 차등 적용에서 예외일 수없 없다는 얘기를 갖다 반증하는 거죠. 누구나 조금씩은 다 했다는 얘기예요. 많이 한, 많이 했느냐, 덜 했느냐의 차이지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자기가 거기에 페이바를 봤다, 거기에 이익을 봤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는 그거에 대해서는 다 함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에, 자, 첫 번째, 그 판, 바, 판짜기 조직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조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그렇게 됐어요. 이게 공식 문서인데, 교육자로 나온 공식 인쇄화된 문서인데, 어, 예를 들어서 직, 직장 생활하는 직원들이, 마케팅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사장님, 회장님, 그 결제 라인이 있고 회장님까지 올라가는 거기에서 했는데 판짜기 조직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조치, 그것도 다 변호사들이 같이, 이 API에서 거의 변호사들이, 다듬은 문장이거든요. 근데 애터미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북 리뉴얼 안내 2020년 초판 통권 5천권 분권 2천 세트 완판 줌 미팅 시대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 2세 출간 64년간 공개된 적이 없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비밀이 완전 오픈된다. 상세 가격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리는데 위에 결제 라인이 있는데 결제 라인을 올리는데 애터미가 어떤 회사인데 애터미에서 소속해서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감히 거기다가 판짝이 조직이라고 해서 품위를 올렸겠습니까 기한 품위를 올리면은 사장님이나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분들이든 사장님이나 회장님까지 올라오기 에이 사람아 어떻게 판짝이 조직이라는 걸 갖다가 넘사스럽고 그러고 남북에도 그 그거 생피하게 이렇게 설령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어떻게 쓰나 말이야 그리고 아마 굉장히 욕을 먹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봉급쟁이 저도 봉급쟁이 13년을 했었는데 아무리 제가 용기 있고 대단한 뭐라 고 그래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제가 또또라이기가 있어서 저같은 사람 한번 돌아버리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중간 라인에서 다 끊깁니다 뭐 제가 아무리 그러려고 하더라도 근데 이거는 예, 오은호 이자 회장님이 예, 그거를 갖다가 아니야 판짝이 조직이라고 아주 명시를 해라 직급도전이라고 직급도전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직급도전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짝이 조직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은 우리 지구상에 박한길 회장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왜 지금 또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그거는 그 제목 하나만 보더라도 박한길 회장님의 의지가 아주 100% 담겨 있다는 얘기죠 자. 3년 전에 읍참마속을 걸어나시면서 그, 그, 트래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근절이 안 돼요. 두 번째 남겨. 그래서 금은 그왜 123명 그래서 그냥 막 총장들 잘라내고 그렇게 해서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금야금 숨어서 여기저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저기 인터넷에서 아직도 만 7천원 막 그냥 8천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두 번째 조치로 올 4월달에 어떤 게 나왔냐면 은 20만원씩 더 주는 반판매사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 나오자마자 그냥 판매사로 도전한다는 게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자꾸 판짜기 조직들이 거기다 부추겨서 가봐야 합니다. 이런, 이런 거가 횡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20만원씩 20만원씩을 더 줘서 월 단위로 하면 40만원 더 주는 그 반판매사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통칭 반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다들 입에다 붙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습관들이 잘못 들어놓고 그 깡패 같은 것들만 배워가지고 소액에서 애터미 네트워크 회사에서 네트워크를 하라는 사람들이 와서 그 지탄을 받는 피라미드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판짝이가 피라미드지 딴 겁니까? 그 피라미드가 그냥 올라가요 판을 짜서 올라가야지, 피라미드가 돼서 피라미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직급 도전하는 분들, 판짜기 하는 분들, 그분들이 그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도 그냥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판짜기가 바로 피라미드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갖다가 못하기 위해서 반판 좀 저지하기 위해서 반판이라는 제도적인 조치를 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13년 동안 그거에 익숙해져 고 그것만, 그게 시스템인지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차도 반판에 도전도 못해요. 어차피,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판매사가 그림의 떡인 분은, 이거 반판도 그림의 떡이긴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기초 1t, 2t,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다가 반판을 거쳐서 오토판 매사가 가야지 모든 게 기초서부터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트워크 결코 쉬운 게 아닌데, 그거 오자마자 카드 그거서 그렇게 해서 그냥 딱 짜맞추기 식으로 A4용지를 동원해갖고 그렇게 그냥 다그 가상계좌 트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횡명하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는, 요번에 그판짝이 조직에 대한 그거는 회장님의 강력한 의지의 세번째인데 그래도 저래도 안되니까 반반까지도 해도 안되니까 이제는 아주 강력한 의지로 제목에다가 이렇게 붙인 겁니다 우리 회장님 잘 아시죠 그분 한담면 하시는 분이에요 그건 뭐 누구보다도 다잘 아실 겁니다 근데 각 센터에서는 다 유야무야 저 그냥 이러다가 그냥 묻혀 나가기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그냥 원하는 그거겠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또 나가서 그 얘기를 공지를 합니까 자기가 그거 주도해서 했던 사람인데 충분히 뭐 이해 아닌 이해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역시나 20군데로 확인해 봤더니 전혀 거론조차 안한대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런 게다 환멸을 느끼고 그래서 제 마이크로 유튜브를 갖다가 경청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지금부터라도 머리가 되고 인식이 되고 그래야 자세가 가슴으로 내려와요 자세가 되는 건데, 인식이 되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년 1, 2월 달서부터 시작해서, 인제서부터 그때서부터 제, 그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는 지금은 인식을 만드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제일 좋은 거는 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 잡단 책을 읽는 것보다는 제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 요번에 새로 나온, 에, 새로, 이 새로 만든 거, 이건 너무나도 잘 만들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해서 두 번, 세번 읽고 해서 연말까지, 이제 연말 두달 옆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머리를 세우고 마음을 만든다는 그 개념으로 책을 세 번을 갖다가 연말까지 읽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단 인식부터 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자, 국회에서 어떤 법을 갖다가 입법을 해가지고 결정이 났어요. 국회에서. 그래서, 결정이 낙다선 치더라도 그게 국민들한테 알려지고 그거를 갖다가 시행을 하려면은 입법 예고라는 거를 기간을 거칩니다. 그게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래서, 오나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어요. 새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갖다가 많이 줄이기 위해서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서 시행을 합니다. 지금이, 우리 지금 5. 판짝기 조직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조치, 그거에 대한 뭐, 우리로 본다면은, 뭐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자, 는 우리 회사 내규나 이걸로 봤을 때는, 이, 지금 입법 예고하는 기간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센터장들은 조용히 넘어가기를 원할지 모르지만은, 또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모르지만은, 이게 그냥 넘어갈 거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조용히 그냥, 아, 여러분들 그렇게 하, 공지를 하고 알리는 과정인데, 아무도 얘기들 안 하니까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알아듣게끔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숨어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회장님의 의지서세요딱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올해 지나서 12월 12월 지나서 내년부터는 이제 거의 다알려졌다고 보고 그리고 뭐 설령 알든 모르든 간에 얘기들을 안 해서 그래서 모르다, 모르고 다모르 지나가는 경우도 무지 많죠 밑에 분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이미 고지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시행을 하더라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자. 무릇 그 네트워크 회사들은 이런 일들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 그 랭킹 4위까지 막 치고 올라왔던 20년 전에 그 엘트웰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정수기 파는 회사인데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던 회사입니다 근데 거기서 에 상한선을 갖다가 2억을 갖다가 줬는데 어 그게 너무나도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1억으로 낮췄어요 1억으로 낮춰갖고 거의 데모 수준이 일어나고 완전히 그냥 엎어지는 그래서 네트워크 회사는 자당한에그 예, 모든 예가 그래요. 그래서 나, 마케팅 분야를 하나만 바꿔도 우리 회원사업자들한테 회원, 회원 사업자들한테, 어, 우리한테 이게 불이익이네 그러면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벌떼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회사는 그냥 처음에 그렇게 했다면은 우리 회원사업자들한테 조금 해서 좋게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데 만약에 뭐를 주는 거를 갖다가 덜 주기로 했다 뭐좀 이렇게 얘기했다그러면 난리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뒤집혀버립니다 그래서 l t l 이 그것 때문에 망가져서 지금 백몇 십이 뭐 존재사도 모르는 회사로전락을 해버렸거든요 그 제도 하나 바꾼 거로 이거 자 그룹별 N가 차등 적용을 한다는 그거는 이, 이거는 진짜 네트워크 회사에서 그거를 문서화해서 이렇게 공지를 하고 할 사항이,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 만약에 했다 가면은 사업자들이 가만히 일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난리 뒤져집니다 자기 재산하고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근데 우리 회사 는 너무 조용하게 넘어가죠 다른 회사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이 다 그걸 갖다가 99.9% 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떠들었다가는 어너 너, 너, 네가 주종을 했구나 가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 저 지금 2년반에 갔다 이렇게 하는데도 저한테 누가 하나 따지는 사람 없어요. 근데 감히 또 회사에다가 자기네 죄를 자기네들이 다 아는데 그거 하겠습니까? 그거의 반증입니다. 아주 굉장히 재밌게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룹별 N가 차등 적용이란 뭐냐? 판짝이를 해서 갔다 그러면 전달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전 분기, 아, 그러니까 15일, 전 15일 대비해서 딱요번에 우측에 섯배가 PV가 올라가고 그것도 아주 맞춰서 그냥 딱 올라가고 그게 전산상으로 안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보험회사 보험회사 직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이번 달에 한거 하고 다음 달에 얼마를 한거 실적 그리고 내가 속해 있던 팀이 있는 실적 그거 다전산에서딱 해갖고 무슨 팀 그러고 딱 치면은 딱안 나옵니까? 6개월 전에 거 1년 전, 거, 5년 전까지 다 그냥 전산으로 까 그러면 그냥 기간만 설정해 주면 그냥 쫙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일개 보험회사 전산에서도 그게 나오는데 우리 다단계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보험회사 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수당 지급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단한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지금 이미 켜 켜이 13년 동안 잡혀 있거든요. 딱 치기만 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룹별 앵카 차등 적용이라는 입법 예고를 갖다가 이미 몇달한 다음에 그때 딱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안 했겠다는 거는 너는 완전히 규정을 어기고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거. 자, 2년간 어, 비활동 규정, 뭐뭐 뭐 등등등, 뭐 차명, 뭐뭐 뭐 이렇게 해서 라인을 갖다가 유도, 뭐 이렇게 옮기고 이런 것만 뒤집다 몰아오르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직접적으로 p b 에 관련돼가지고도 실적으로 그렇게 짜고 맞추기식으로 갔다 그러면은 거기에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문서화 시켰고 이미 입법 내고 다 끝났고 변호사들이 그걸 다 썼어요. 그 문장은 제가 수백 번 읽어봤는데 짧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수 있는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몇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 법에서 법으로 나중에 가능한 가더라도 전혀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딱딱딱딱 아주 논리 정연하게 제대로 맞춘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요번 기회에 절대로 요번 그냥 이렇게 또 위아무야 넘어갈 거라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 제목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판짝이 저들게그 회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그거를 지시할 사람은 그렇게 할 사람은 회장님 밖에 없어요. 또사인을안 하는데 그게 그게 문서가 돼서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치나 저렇게 치나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건 아주 강력한 의지를 읍참마속 시키겠다 그러고 마이크 잡으시고 막 그,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정중동 조용히 있으면서도 그 문장 추가적인 제외 치고 그 문장 속에 담겨 있는 그걸로 봤을 때는 요, 요번에는 진짜 누구도 걸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땅만다 속일 수 있어요 아 그게 말이죠 그때 뭐 캐나다 그룹이 갑자기 뭐 인도 그룹이 뭐쩌구쩌고 그래서 다 그냥 막 자기 빠져나가려고 별 그거를 우리는 뭐 그럴만한 이유가 있고 쩌구쩌고 얘기하셨습니까 근데 숫자는 못 속여요 숫자는 숫자를 딱 뒤밀어 놓으면 이게 그렇다고 인도에서 나온 게뭐 얼마라고 딱딱딱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숫자는 못 속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직급 도전으로 여태껏 크라운 가고 뭐 임페리얼 간 임페리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뭐그 밑에 뭐 국장 그렇게 줄줄이 따라서 줄줄이 사탕 간 사람들 지금 줄줄이 사탕 다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쉬쉬 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이도 정신 차리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어 그런 게 있어 회장님이 그렇게까지 했다 마이크로가 이렇게까지 공표를 하고 계속 이걸 갖다가 자세하게 풀어준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 그래서 그때 만 그때 기다려서 뭐 달라질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관망만 하고 이러고 있다고 해서 세월 또몇달 몇 보내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방법 제가 여태껏 2년 반 동안 얘기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사업을 하느냐? 그 시스템이 뭐냐? 그러 그냥 명명백백히 있는 그대로 다 밝힌 거예요. 저는 10번을 얘기하고 1000번을 얘기하고 1 0년에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를 할 사람입니다. 왜? 배운 게 그것밖에 없고 나는 그렇게만 배워왔고 그렇게만 강의해왔고 그렇게만 실행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차 사고나왔고 뇌가 좀 이상하게 되지 않으면 똑같이 떠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거는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꼭 믿으시고 지금 다른 걸뭘 이렇게 하여서 또 연말 돼가지고 또한 해가 또 가서 7년을 했는데 아직도 문희망 국장이구나. 와그 남한테 어, 아이고, 이게 이렇게 통장 가서 이렇게 보, 보여주기 창피하고 그리고난 도대체 뭘 했지? 난 어떻게 그렇게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좌측에 두 명, 우측에 두 명도 없어가지고 어, 맨날 했다가 무너지고 했다가 무너지고 해가지고 진짜 누구한테 얘기하기 창피할 정도의 어, 수상을 받고 있고 참 이런 이러신분들 그분들 그렇게 한탄만 하고 있으면 무슨 그게 있겠습니까 다행히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 계속 지금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 와중에도 책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냥 읽지 말고 어차피 기왕에 사신거고 읽지도 않은 책을 갖다 뭐 한다고 삽니까 그러니까 세번을 읽으셔야 돼 두번 저같은 저같이 많이 네트워크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은 한, 이렇게 대충만 보더라도 야 이거였네. 그리고 감을 잡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많이 오염이 돼 있다고. 많이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정독으로 해서 아 그래야지 수비 보이기 시작해야 돼. 한번 읽을 때 틀리고 두번 읽을 때 틀리고 세번 읽을 때 틀립니다. 그래서 그때 또더기양해 하실 거면 기양해 하실 거면 한번 읽고 난 다음에 A4 용지 그 유명한 A4 용지에 한번 한번 읽은 소감을 갖다 한번 적어보세요. 누가 보, 뭐 검사할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아 내가 생각한 게 이런 건데 이런데 그러고 한번 정리해보고 덮어놓고 좀 하루 이틀 쉬었다가 또두 번째 정독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번 저기 써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읽은 다음에 또 한번 써본 다음에 1차 한번 읽고 적은 거두 번째 읽고 적은 거세 번째 읽고 적은 거를 갖다 세 개를 갖다 이렇게 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아 이랬구나 그 깨달음이 없으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책을 읽고도 액션을 못 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 그렇구나 알긴 아는 것 같아요. 어, 어렴풋이 한번 읽어서 그래요. 한번도 대충대충 설거지하면서 대충대충 그것도 그냥 에, 한 챕터 있고또한두이주 뒤에 또 조금 지금 읽고 이래서 그렇거든요 아니요 쭉쭉 읽어서 한번 앉아서 그냥 쭉 이렇게 읽어서 느낌이 왔을 때 적어보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이해하고 깨달음이 와야지 이거는 거기에 따르는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얘기한 대로 왜냐면 저 지금 아자줌에 들어와서 저, 저한테 저 얘기 듣고 저 유튜브 보고 들어와서 한분들에 지금 제가 사장님을 안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은인이십니다. 그러신 분들 무지무지 많아요. 그분들 제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뭐, 시킨, 뭐 시킨다고 시킨 표현을 할게요. 그대로 해가지고 한 사람들만이 지금 거기에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책임, 그냥 확신을 가지고 얘기, 책임을 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이제 연말 두달 며칠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뭐 짜드록 뭘 한다고 그게 할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는 지금 책을 열심히 제대로 그냥 마음속으로 읽으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이해만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야 이런걸 내가 이렇게 이렇게 엉터리로 했구나 야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거기서 더 하나 나가셔서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걸릴 줄 모르지만은 처음이 시간이 걸리지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만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제트기처럼 날아갑니다. 그 이치를 아시고 그거를 갖다 세번 읽는 동안에 그 단계까지 가시는 분들이 이 연말까지 가급적 빠르면 좋겠죠. 많은 분들이 양산돼서 이 애터미의 네트워크 문화가 진정한 네트워크 문화로 이렇게 완전히 전환되면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